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테레비의 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몇가지 추려봤습니다 이름하야 Q&A 베스트 9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네요 검은사막 모바일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신규 복귀 유저 무과금으로 할만한가요? 사실 비슷한 질문이라 그냥 하나로 합쳤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검은사막은 1년이 넘었지만 PVP쪽을 특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이 주가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무과금으로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할수 있는 컨텐츠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요. 자 두번째 질문은 이걸로 골랐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요? 막상 해볼까? 하고 시작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네 사실 메인 퀘스트를 밀면서 게임에 적응을 하셔야죠 사실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시작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RPG라기보다는 RPG 매니저 또는 다마고찌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셔야 힘들지 않을 거예요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오토를 즐기면서 현실에 투자를 하시면 재밌는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는 이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키우죠? 라는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상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비 30강 내외 이때까지는 엄청 빨리 크는데 이 이후엔 갑자기 호들이 높아지거든요. 이때는 장비 강화보다는 영지 육성에 중점을 두셔서 빠르게 월드경영까지 만드는게 앞으로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부캐를 육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자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전투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 없나요? 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알고 싶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건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갑이 해결을 해주겠죠. 저는 가능하면 한번에 많은 과금을 해서 키우는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훅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이죠. 적절히 시간을 좀 사용하시면서 이벤트에 좀 꾸준히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얻는 재화가 꽤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언젠가 전투력은 훅 올라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수련의 탑, 월드경영, 영광의 길 이런거 꼭 해야 되나요? 무가금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하시는게 좋겠죠?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먹고사는게 우선이니까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뭐 전서버 1위라는 분의 그 계정 캐릭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도 월드경영이 1레벨이더라구요. 여섯번째 질문은 보조 캐릭터 꼭 키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검은사막은 수직과 수평적인 성장을 모두 강요하고 있습니다. 키우기 싫다면 안 키워도 됩니다. 다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은 적어지겠죠. 내가 본격적으로 검은사막 모바일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보조 캐릭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영지 꼭 키워야 되나요? 빨리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해보겠다, 좀 빨리 키워보겠다 하면 가능하면 모든 컨텐츠를 다 챙기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영지를 빨리 키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매장을 이용하세요. 경매장에서 내가 필요한 자원을 구매 예약을 걸어두시고요. 채팅창으로 자원 좀 올려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올려주실 겁니다. 물론 예약구매를 걸어뒀으니 결과는 아시겠죠? 간혹 채팅하기 싫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냥 예약구매만 걸어두세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자원은 구매되어 있을 겁니다. 초반에 영지 레벨이 낮을 때는 영지민의 레벨도 낮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매해서 키우는 게 빠릅니다. 사실 구매하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어느덧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가방, 무게 사야 되나요? 전투 플러스 필수인가요? 가방과 무게는 편의 기능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냥 푸쉬로 오는거 또는 출석해서 받는 블랙포를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투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되신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유가 안된다면 그냥 토벌권 모아서 토벌돌때만 써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짝 놓치시는 팁이 하나 있는데 전투 플러스는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을 10%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기운 상자는 싹 모아두셨다가 전투 플러스를 먹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10%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캐릭터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직업이 가장 좋나요? 사실 무슨 캐릭을 키우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캐릭터 6개는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과금을 안하거나 소과금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키울 수 있는 한계가 더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죠. 검은 사막은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템을 클래스의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아이템을 이런식으로 옮기면 이 친구가 본캐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옮기면 이 친구가 본캐가 되는 거죠. 아 물론 각성 스킬북을 다시 모아야 되는 번거로움은 좀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유튜브에 많이들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능하면 한분한분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